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IWC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 이름은 International, 쪽에 보시면 International Watch Company 라고 되어있고요이 에디션은 Edition Saint e c b e r 입니다. Saint Ecbert 에디션의 IWC 시계인데요. reference number는 IWC 320104 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Limited Edition 인데요. 뒤에를 다시 볼까요? 뒤에를 보시면 이쪽에 1178피스만이 3개 풀렸고요 그 중에 0073이죠 73번째 제품을 뜻합니다 이 뒤에 있는 지도나 여러 가지는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베젤의 사이즈는 44mm 이고요 두께가 좀 두꺼운데요 12.9mm 입니다 크라운에는 이렇게 i w c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IWC 시계이고요. 먼저 전체를 살짝 보면 이런 식으로 D버클입니다. 가죽밴드에 이렇게 IWC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의 12시를 보시면 화살표처럼 되어 있고요. 1시, 2시, 3시에는 날짜 창이 있습니다. 날짜 창은 아래쪽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한번 볼까요? 브라운은 돌려서 여는 형태인데요 한칸 빼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안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24, 25, 26 이렇게 3개의 날짜가 보이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한 게 있는데요 화살표가 있죠 그 옆에 A점 이게 처음은, 처음에는 제가 이 점이 그냥 있는 건가 했는데 이 제품 안쪽에 유리 안쪽에 A점이라고 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4, 5, 6, 7이 없고요 8, 9가 없고 10, 11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시쪽에 보시면 파워 위저브라고 해서요 풀, 절반, 그리고 로이 제품의 파워 위저브를 나타내는데요 최대 파워 위저브는 42시간 입니다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7시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절반과 거의 가까이 갔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가지 않고요. 시계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리면 절반까지만 넘기겠습니다. 이 시계의 최대 파워 위접 시간은 42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돌려서 잠그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그리고 뒤에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IWC를 뜻하는 International Watch Company가 있고요. 이쪽에는 Limited Edition, 72번째 피스란 뜻이고 에디션 생땡주베리. 생땡주베리는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지도가 스페인이고 이쪽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를 뜻합니다. 카사블랑카. 그래서 생땡주베리의 역사를 약간 봤는데요. 1927년도에 툴루스에서 카사블랑카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우편 배달을 하는 비행사 역할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생땡주베리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가 스페인이죠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 카사블랑카 툴루스 그리고 여러가지 바르셀로나 생땡주베리를 기르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뒤에 이와 같은 지도를 삽입한 것 같습니다 에디션 생땡주베리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IWC 시계에 디션 생땡주베리 IW320104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방수는 50m입니다.